를할때 뜨거운 부분이 쭉 들어오면서 뭔가 이 안에 있는 지방을 눌러서 태우는 느낌 턱쪽 부분은 확실히 안쪽으로 쏙 들어간 모습을 볼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밀리밀리 김밀리입니다네 오늘 드디어 제가 그실 리프팅을 한지 벌써 한 달이 된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인모드까지 하면 효과가 좋다고 해 가지고 지금 제가 퇴근을 하자마자 부랴부랴 이제 병원을 가고 있습니다 제가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이랑 상담을 좀잘 받아보고 어떻게 인모드를 진행을 하는지 좀 자세하게 얘기를 들어볼게요 본면부위가 어디세요? 저여기여구요 아, 네. 그 다음에 여기 턱 라인이라네요. 음. 여기 볼륨 제가 조금 줄여도 될까요? 네. 전체적으로 음. 이제 탄력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부족하고 이런 볼륨, 여기보다 더 크거든요. 여기 이렇게 내려올 것 같아요. 여기가 볼륨이 조금 주면요, 활자가 덜 보일 수 있어요. 굴곡이나 이런 데들이좀 부드러워지게 센치 침투를 하는 건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콜라의 형성을 일으키면서 작업을 해드리는 거예요. 기존에 지방 있었던 게절 빠르 나가면서 아까 뭐 풀핏 진피들도 괜히 또타격타을 받았을 거아요 갑자기 있었던 침들이 영양분 같은 게 이제 갑자기 지방이 빠르 나가면서, 음, 음.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세요. 보완해주는 게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콜라겐 형성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더 지방 태우시면서 탄력감도 드렸겠지만, 이거 한번더 탄력감도 줄 거고, 잔주름잔추리까지 잔치룸 잡아줄 역할을 해서, 3초에 얼굴 라인이 좀더 이뻐지시겠지만, 얘를 인해가지고 계속 콜라겐을 만들어 보셔서 얼굴이 약간 맨들맨들진 느낌도 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아, 지금 음. 이거는 이것도 이모드입모드입니다 아까 그, 아, 그 기계가 달라죠일단계지방태 아. 얘는 이제 보안해서 이렇게 탄력 좀더 들이면서 잔주를 자탈력해가지고.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아 제가 오늘 병원에서 인모드를 하고 바로 집에 오자마자 지금 영상을 켜보는데요 오늘은 아무래도 좀 열감이라든지 이런 고주파를 했기 때문에 차가운 세수를 한다든지 막 얼굴을 막 문질러서 세안을 한다든지 이런 자극적인 것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이렇게 살짝살짝 살짝 만져주면서 세안을 해주고 어, 웬만한 뭐 갈바닉 이런 거는 한 2, 3주 정도는 안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선생님께서 먼저 1단계 인모드를 해주셨고요 2단계는 어, 간호사 선생님께서 마무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2단계도 어느정도 열감이 전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1단계는 뭔가 쪼여지는 느낌과 그 열감 그 다음에 뭔가 전기처럼 뭔가 찌릿하게 오는 그런 느낌이 되게 많이 들었는데 2단계 같은 경우에는 뭐 전체적으로 열감이 전달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피부 조직에 따라서 멍이 많이 드는 사람도 있고 적게 드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보면은 여기 살짝 멍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여기를 많이 부셔달라고 그랬거든요 여기하고 제가 고민되는 곳이 이런 팔자 부분이었는데 그래도 여기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많이 해주셨고 그 다음에 여기 라인이 좀 우글거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잡아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할 때도 여기 이좀더 이렇게 해가지고 해주셨는데 여기 보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목쪽이 아무래도 피부가 연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멍이 들었습니다 얼굴은 일단 저는 멍이 전체적으로 들지 않았지만 목 부분에는 아주 살짝 멍이 들었습니다 근데 어차피 잘 보이지 않는 곳이고 심지어 저희가 지금 마스크를 쓰기 때문에 어 그렇게 드러나지 않아서 저는 좀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처럼 회사를 다니시는 직장인 분들도 그냥 이 시술이 뭐 최대한 1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제가 열, 열, 7시에 갔는데 제가 7시에 시작을 해서 8시에 끝났으니까 그냥 점심시간에 딱 가서 입 어, 모드 딱 받고 어, 다시 열일 모드로 또 가셔가지고 일도 하시고 하셔도 될것 같아요 어, 시술받은 당일에는 메이크업은 권장해드리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다음날부터 메이크업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저는 여기가 멍이 엄청 많이 들까봐 고민을 했는데 다행히도 멍이 들지 않았어요. 진짜. 제가 한 3주 정도부터 효과가 나온다고 하니까 3주차의 영상 후기를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막 샤워를 하고 나왔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얼굴을 좀 제대로 보여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정면샷과 어 좌우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팔자 부분과 심부볼 쪽 자세히 봐주세요. 턱쪽 부분은 확실히 안쪽으로 쏙 들어간 모습을 볼수 있어요. 제가 입 모드를 받은 지 벌써 한달반 정도가 됐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달 정도 이후에 효과가 되게 많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달반된이 시기에 영상을 켜보는데 어 저는 이제 실리프팅을 하고 심부부 쪽이나 이런 팔자 그 다음에 여기 목 쪽에 지방을 인모드로 해서 제거할 부분은 제거하고 리프팅할 부분은 리프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사 선생님의 추천이 있었어요. 인모드라는 게 고주파로 쓸데없는 이런 지방을 좀 제거를 해주고 리프팅 효과에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했던 부위가 바로 이 목선이었어요. 사실 여기 목선이 저는 어 그렇게 효과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사실 여기 이쪽 부분도 효과가 과연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예전에 제가 슈링크를 받았을 때는 막 드라마틱한 효과를 받지 않았었어서 입모도 과연 잘 될까?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만족했고요. 일단 처음에 시술을 할때 뜨거운 부분이 쭉 들어오면서 뭔가 이 안에 있는 지방을 눌러서 태우는 느낌? 이 뜨거움이 엄청 뜨겁다 이런 느낌보다는 뜨거운 수건을 올리는 그런 지긋한 뜨거움이 느껴지고요. 뭔가 청소기를 빨아들이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마지막에 찡! 하는 그런 전기를 쏘는 듯한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저는 생각보다 그렇게 아프진 않았는데 마지막에 그 전기를 쏘는 듯한 이런 찡한 느낌이 여기 턱 밑에 이런 데는 살짝 아 신경을 뭔가 딱 찌릿하게 쏘는 듯한 느낌이어서 어떤 분들은 조금 아플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들더라고요. 사람마다 이 고통의 강도가 좀 다른데 저는 좀 참을만 했거든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정말 많이 아팠다 이렇게 말씀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 부위별로 느낌이 조금 아픈 부위가 조금 다르더라고요. 뭐 균일하게 여기가 아팠다, 안 아팠다, 아팠다, 안 아팠다 이게 아니라 여기는 안 아프고, 뭐 여기는 아프고 뭐 이런 식으로 고통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멍이 엄청 많이 드신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의사 선생님께서 생각보다 멍이 들지 않네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몸 밑에 살짝 이렇게 멍만 있었고 얼굴 부위에는 멍이 들지 않았어요 시술을 하면서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멍이 많이 든다고 해서 시술의 효과가 극대화되는 건 아닙니다 살성에 따라서 다른 거지 이게 멍이 많이 든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일단 이런 팔자 쪽에 그늘이 조금 많이 졌었어요. 예전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데 팔자라든지 이렇게 여기 선들이 우글거리는 부분들이 정말 많았고 심지어 여기 턱도 여기가 살짝 있어서 이 목과 얼굴에 경계가 살짝 없는 느낌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실리프팅이랑 인모드를 같이 받아본 결과 정말 시너지가 됐던 것 같아요. 어, 시너지로 인해서 뭔가 확 올라가면서 깔끔하게 정리된 느낌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인모드의 효과에 대해서 정말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 거울을 중간중간 보여주시거든요. 오른쪽 왼쪽 근데 저는 아그 자리에서 바로 이렇게 이쪽에 올라가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우와 여기가 확실히 올라가는구나. 그리고 이런 부분은 솔직히 그당일엔잘 몰랐었는데 제일 당일날 많이 느꼈던 게 목 부분이었어요 시술을 받고 딱 집에 가면서 목을 만지는데 확실히 여기가 엄청 슬림해졌다 약간 납작해진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아 이거는 진짜 꾸준히 받았으면 진짜 좋겠다 그래서 입모드입모드 입모드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입모드는 어느 기간에 관리를 해주면 좋냐? 라고 여쭤봤더니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거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일단 저는 한 달에 한 번이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아 이건 진짜 주기적으로 받으면 정말 좋겠다 주위에서 얼굴 조그매졌다, 살이 빠졌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무래도 쓸데없는 지방들이 정리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깔끔하게 정리되니까 얼굴 정말 조그매진 느낌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이 그리고 저도 이렇게 영상을 보면 아시겠지만 확실히 해진 느낌을 많이 받아서 만족도가 많이 높습니다. 입 모드에 대해서 정말 궁금해하셨던 분들 제 영상 보시고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까지 밀리 밀리 김 밀리였습니다. 안녕, 빠이.